자 반갑습니다 각도의 힘들 어, 2022년 고2 3월 모의고사 4에서 7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어 교지 편집부 학생들의 회의입니다 회의는 화법이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초고를 썼습니다 이거 먼저 가 부터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를 딱 보니까는 이제 편집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편집부장 편집부장의 말만 잘 확인을 하면 되겠다 맞죠 자어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라고 나와 있죠 지난 회의 결정한 대로 그리고 어 조사했는데 선호도가 높았어 오늘 이중 하나를 선정하고 기사로 구성할 내용을 협의해보자 어떤게 좋을까 해가지고 어 이렇게 1번에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상대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대요. 자 나도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어, 먼저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유익한 기사가 될것 같아. 이렇게,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회의 중간중간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한다. 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 온난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앞에 내용을 요약해 준 거는 아니다. 맞죠? 지금. 그리고 여기, 그럼,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보자. 진행을 하고 있어. 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상업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안하는 것은 학생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해가지고 어,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지는 않,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제안하고 있다 구성하면 어떨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맞고 상대의 의견 실현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 학생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겠죠 안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같다이 부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걸다 읽는 게 아니고 편집 부장이 한 말만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어, 풀면 됩니다 맞죠? 아주 간단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렇죠 자, 그 나서 5번, 5번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 부분을 봐야겠죠 이 부분을 봅시다 자어 a 는 상대와 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데이다 대화이다 자 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제재가 더 좋아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직원 나 관련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큰 관심을 볼것 같아 그래서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좁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A는 기사 작성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죠. 어, 그리고 어,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이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는 어 일부 적절할 수도 있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 A가 가장 완벽하게 설명된 게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회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것은 아니죠 어 그리고 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이다 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B를 살펴봅시다 먼저 디지털 탄소 발자국 개념부터 설명하면 좋겠어 라고 제시를 했고 어 맞아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어 좋은 생각이야 하고 나서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래 내용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동의해 나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다 자온난그 내용보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법도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이 전부 뭡니까 기사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대 의견을 어, 수용하고 있긴 합니다 맞죠 동의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은 기사의 답 다음을, 내용 요소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어, A, B의 대화가, 대화가, 어, 초고를, 초고를 쓰기 위한, 쓰기 위한 대화임을 볼 때, 어, 우리가, 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죠. 물론 1번도 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가에서 언급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주요 배출원을 나의 1문단에서 이해를 들고 있다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나 부분에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가 부분은 아마 다 맞다고 전제를 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1문단에서 어 디지털 탄소 발자국 여기 여기 이 부분이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생산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한다 그러면 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주요 배출원 원을 1 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기존의 화석 연료 화석 연료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배출원이 공장이나 자동차였다고 하면서 이제 일번과는좀 거리가 있는 설명이겠네요. 자 그리고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문단에서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해서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3번 디지털 탄소, 탄소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이문단에서 자료로 자, 그러면, 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거 처음 푸는 문제입니다. 처음. 여러분, 항상 제 영상은 처음 풀면서 바요,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나의 3문단에서, 3문단, 3문단에서, 그 이유를 데이터 센터와 관련 짓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맞네요 자 그리고 4문단에서 다양한 방법 열과 할수 있다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돼 있고 정보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메일 게시물 삭제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통화 이메일 송수신 검색을 줄이는 것 아,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실천을 생활하여 환경을 고한 이용 습관 형성까지 해가지고 세개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몇 문단에 무엇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몇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1문단에서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배경. 탄소 발자국 배경. 그러고 나서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왜 증가 되었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구조가 배경을 설명하고 화제를 던지고 과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글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글 구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그 글을 전부 읽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기는 학생들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환경부 자료, 그리고 신문기사, 전문가 인터뷰 이거 전부 뭡니까?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맞죠? 신뢰성이, 어, 보증되는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신문기사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료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획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일회용품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해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 이메일 4g 전화 3.6g .6g, 11g 그러면 종이컵이랑 데이터랑 똑같고 뭐 이렇게 뭉치면은 승용차와도 똑같네요 그래서 어 뒷받침 할수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니은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 어떤 내용입니까? 데이터 센터 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증가하여 온난화가속화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어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 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디스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용량 자료의 송수신을 줄이자 자 클라우드 서비스 용량을측정했다 빈번하게 사용량을 증가시켜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해가지고 어, 줄이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음. 기후 니은을 활용하여 가속화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줄이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가속화하는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 탄소 발자을 줄이기 제도적 장치. 어 기후 니은을 본다고 해가지고 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뒷받침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다. 자 니은 디귿을 활용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의 수와 디지털 기기 사용량 양상을 언급하며 1구 어, 유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전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기윽 어, 니은 어, 여기서 다양화. 요인이 다양화된다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사용량의 증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다양화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분명할 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4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는 그래 어,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어, 아주 조금 맡고 풀어버리는 그런 스킬을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어, 시간을 확보해서 비문학 문제, 아주 어려운 비문학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어, 등급을 1등급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 2022년 고2 3월. 4에서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두게임들